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까르띠의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이까르띠의 시계의 이름은요 까르띠의 탱크 프랑세즈입니다 아 레퍼런스 넘버는 2366이고요 다이아몬드가 양쪽에 보이죠 오리지널 세팅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37개 의그 브릴리언 컷 다이아몬드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모두 8K 와이트골드입니다 보시면 크라운도 이렇게 생겼는데요 뾰쪽하죠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역으로 박혀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판을 보시면 까르트의 특징인 칼 모양의 약간 파란색 시침과 분침으로 되어 있고요 이 문자판을 보시면 이렇게 물결 무늬죠 이게 이름이 기호세 문자판이라고 하는 문자판입니다 그리고 6시에 날짜 창이 있습니다. 이 시계 좀 얇은, 얇고 탱크 시계는 여성용 시계가 많아서 쿼트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시계는 오토매틱입니다. 남성용 시계로 나온 시계인데 음, 베젤의 크기가 28, 32 정도 되기 때문에 둘레만 맞으면 둘레를 조정해서 남성 또는 여성 모두 찰수 있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브레이슬리스 보면요. 이렇게 더블 폴딩 히든 브레이슬릿이고요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까르띠에 오토매틱 워터 리지스턴스는 30미터이고요 스위스 맨 18K 보이죠 그리고 레퍼런스 넘버 2366 그리고 스릴 넘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브레이슬릿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약간 뚫려 있는데요 그래서 만지면 촉감이 약간은 까칠까칠 거립니다 양쪽 다 그렇고요 약간 까칠까칠 거리는데 그래서 살짝 오좀 어, 날카로운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막상 차보면 손목에서는 그다지 날카로운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스크래치에 강한 사파이어 크리스톨 글래스를 착용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샷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남성용 시계로 만들어졌지만 여성도 충분히 찰수 있는 베젤의 크기는 28-32 이렇게 오리지널 다이아몬드 세팅이 아주 예쁜 가르띠에 탱크 프랑세즈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